누구, 이제, 오늘 목욕해야 돼. 누구, 목욕하러 빨간 벗고 들어가야 돼. 엄마하고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자. 누구, 깨끗하게 목욕할 거야. 누구야, 엄마 봐봐. 잘할수 있지? <웃음> 어디 가? 취할 거야? 누구야, 엄마하고 목욕, 목욕해야 돼. 목욕해야 돼. 일로 와. 목욕해. 엄마 목욕해야 돼. 보자. 아, 두부 옷다 벗었네. 아이고 이뻐라. 목욕하면 더 예뻐지겠네. 들어가자. 엄마 목욕탕으로 목욕탕에 들어가자. 목욕하고 깨끗이 이쁘게 하고 나와. 아이 착해. 오이 좋겠어. 보자. 지금 도 얼굴도 깨끗한데. 그래도 목욕해야 돼. 목욕하러 이제 들어갑시다. 음, 고! 보자. 어휴, 목욕했어. 보자, 엄마 보자. 시원해? 보자. 이제 엄마하고 드라이 말리러 가자. 이제 말리자. 어휴, 수고했어. 누구 시원해? 춥지. 얼른 말리자. 드라이 하러 가자. 아이, 착해. 알았어. 털어.